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네, 오늘 최신판, 네, 원펀맨 최강의, 아, 영웅의 길이죠. 자, 최강의 남자랑 계속 헷갈려요. 자, 영웅의 길, 지금까지 나온 모든 쿠폰,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상은 쫙 받고, 들어갈게요. 많은 현지를 요구하고 있네요 자, 형이 선물 1일 보모상 자, 주 이거는 사실은 뭐 딱히 유익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자, 빠른 수령 어, 주는 보상 쫙 받았는데 이아이안도 주네요 벤드장 네, 선물 안니다 자, 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 등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꼭다 챙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나온 따끈따끈한 쿠폰입니다. 자, 일단 보우투 스카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보우투 스카이. 이렇게 스카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챙겨 받으시고 저는 받았 받아가지고 이걸 받으시고 그리고 넘버 원. 자, 넘버 원. 자, 오, 소환권 1 0장 주네요. 그리고. 자, 옐로우 투스맨 옐로우 투스맨 옐로우 투스맨 두번째 쿠폰번호 다이아청개랑 돈줍니다 그리고 투투다폰 투폰 f 츠 o t TO THE PON 자, o o t o THE PON o t 소화권 5개 주네요 자 솔솔합니다 보상 네, 그리고 마지막 아 골든 에그맨 아, 골든 에그맨 그렇지 그렇 에그맨이지 그렇지 사이타마 에그맨이니까요 네그맨 아 요거는 진짜 애매하지만 요렇게 해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챙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고투더스카이 두번째 옐로우 투스맨 세번째 고투더폰 아 쿠투더폰 네번째 골드네그맨 다섯번째 넘버 요렇게 해서 쭉 받으시면은 어느정도 보상이 조금 쌓여 있을거예요 일단 저도 일단 주는거는 싹 받고 일단은 마무리하고 오늘 밤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